나, 둘, 넷, 넷. <웃음> 야, 이거 새로운 나온덴 뭐야 이거? <웃음> 어, 치우가. <웃음> 세, <죽어. 웃음> 어, 나 지금 간다 잘 있어. <웃음>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자 귀엽다고 만지지 마세요 장난도입니다. 자 이. 잠번보로 사용할 스킬은 바둥바둥과 파품 이렇게 두가지 스킬을 사용할거예요 진입물건은 힘메 머리띠 치유왕관 런타 스카프 이렇게 세가지 들고 갈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아이템은 상처약 플러스파워 스피드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달은 공격형 메달 이렇게열가지 들고 갈거고요자 세트효과는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이렇게 두가지 세트로 들고 갈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아주 귀여운 푸드를 하나 입혀놨죠 추우니까 겨울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입혀놨는데 우리 잠만 보고 너무 귀여워서 달려들 건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초반부터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는 곳이 위쪽이네 어, 위쪽 갈게요 아니 너가 그걸 들면 어떡하냐 아 망했어 아니 <웃음> 아니 제가왜 저걸 드는 거지저 아이템을? <웃음> 아 맨날 우리 팀만 이래 우리 팀만 저봐 가만히 있어 이거 봐어 남자 타고 아무것도 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 거야 이거 진짜 저거 먹으러 가려면 저 개구리가 먹어줘야 돼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긴 하다 나이스 좋긴 좋다 아 이게 어떻게 근데 못해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아 안돼 안돼 이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스킬을 안 써, 얘가! 아, <웃음> 어, 바등바등 바등 잔만보가 안 좋은 거는 아군들이 못하면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애기 잔만보가 아군들이 못할 경우에는 지옥도가 펼쳐져요. 아,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아, 이거 솔직히 끝까지 해봐야 돼. 솔직하게 이거 정글로도 말할 건 없어. 정글로도 잘한 건 없기 때문에 어, 뭐,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어. 아, 근데 확실히 스피드업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이 이거 봐그 이게 게임을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니까 얘들아 아니 해보고 말을 해보고응그꼴 내가 넣을 거야 어 니가 넣는 꼬라지 내가 못 본다 아하하하하 해보자 아니 넣을 수 있을 거야 넣을 수 있을 거야 어, 진짜. 아 진짜 아나 저거 봐안해서 가만히 있어 아, 대단하다 진짜 어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가 뺏어 먹어도... 나이스긴 한데... 뺏어 먹어도 질것 같다... <웃음> 뺏어 먹어도 힘들어 이거... 아 진짜 뺏어 먹어도 힘들어 이거... 나 어, 어, 어! 2640이라고?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빨리 가... 너네가 이도로도 빠르니까 빨리 가... <웃음> 일단... 일단 넣었으 모르겠어... 나니 아, 이제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아 너무 고통받아요 다 제가 먹을 거예요 그냥 어 플러스 파워 쓰고 아이고너 죽었어 이제 어? 어. <웃음> 어다 필요 없어요. 어 우리 머리띠 두르고. 아이고 우리 참새 죽어볼까. <웃음> 다시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헥번치 잔반보가 다시 등장했어요. 나둘셋 넷. 어 이상하다. 초반부터 죽질 않는 걸. 초반부터 이상했지. 어일로와아 아깝네. 이거 내가 먹을게요. 아 너무 좋은데. 마동 마동. 나둘넷 넷. 넷. <웃음> 야, 이거, 새로 나온 데 뭐야, 이거. <웃음> 어, 치아가 <죽어>. 셋, <웃음> 어, 나 집에 간다. 잘 있어. <웃음> 아, 좋습니다. 자, 봐봐. 아유, 제가 못갔데 괜찮아요. 아, 웃긴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지금 웃기네요. 자, 가기 전에, 요것도 먹어주고. 쿠파가 잘버텨지니까 좋네. 좋네. 자, 다시 가서. 한 대요. 두,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 다섯 대. 아이고 아깝네. 좀더 도둑이 팰수 있었는데. 제가 왜이 잔만보 이거, 아기 전용 이거 후드 쓰는 줄 아세요? 위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적들이 마음껏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래요! 어, 우리 잠만보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이제 달려들 거거든? 그러면 그때 제가 노리고 적을 두드겨 패수 있으니까요! 아, 도망가는데? 뭐야! 야, 야, 뭔 일이야, 이거!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뭐? 뭐? 뭐? 뭐? 뭐?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죽어! <웃음> <추가! 웃음> 와 진짜 뭐 이렇게 세냐? 잠만 보는 피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셉니다 여러분 그죠? 하지만 저에게 왕관도 있고 있을 거다 있어요 야 한방이 몇이 <웃음> 천지가 이라고! <웃음> 우리 귀여운 아기 잠만보는 일찍 일어나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저기 아주 못된 타조가 잠만보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나타났어요. 우리 타조는 잠만보의 겁을 먹어 도망갈 수밖에 없답니다. 어! 이럴수가, 그때 나타난 사마귀 친구가 잠만보의 핵펀치에 맞아서, 에, 골로 가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귀여운 잠만보를 괴롭혔기 때문이야. 일로 와. 그래서 못된 적 친구들은 이렇게 손을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뺏겨도 괜찮아요 잔만보가한대두대 대 치면 다 죽어버릴 거니까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석시원해요 아이고 한대 뗄때마다 막 천이백씩 달아버리네 뭐지? <웃음> 야야야야!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타타타타타! 이 쪽으로 하품아 너무 뭐? 아 원딜러가 무게 많어! 죽어! 이거 빨리 버스 해야 돼 버스 해야 돼 버스 해야 돼요? 너 너도 까불지 마. 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발! 도망가도망가 어따라서 다라서따서라서 잠만 잠깐만 우리 우리 잠범보이기 때리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제네레자저 어차피 어차피 레코자 오는 거 있어 야 이거 지금 때려 지금 때려 야 친다 친다 친다 아니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얘네 저거 못해 죽어! 아니 위험했다 진짜. 어 나이즈 캐리 아 어, 근데 한대마다 한 한대뭐몇 천씩 다는거냐 이거 자질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웃긴데 <웃음> 아 그게 말고 넣지 못했다 좀 아쉽다 자 이번에 해본 우리 애기 잠반보 예전에 찍어본 우리 바동바동 잠반보햇번지잠반보 잠반보. 요거가 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두 아이템이 나와서 초반 딜러스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초반부터 강력하게 쓸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튼튼하고 질세고 어, 재밌고 상대방이 이게 왜 죽어? 다 맞고 안 죽지? 그리고 역전으로 따내게 되면 나는 세상 행복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해본 잠만보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